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요. 네. 이제 영상이 이제 끝날 때쯤에 그다음 영상이 나오는 거죠. 네. 뭐냐 그러면 어 어떤 특정한 시리즈 영상을 만들었을 때이 영상을 다 봤을 때 어? 1편 봤으니까 2편 봐야지 할때 2편을 스스로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2편이 딱튀어나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클릭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영상이 끝날 때어그 영상 다른 영상을 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네. 만드냐 그러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기존의 영상을 만약에, 기존에, 기존의 본인들이 영상을 올렸을 경우에 거기다 추가하는 방법이에요. 추가하는 방법. 자, 그러면 내가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신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왼쪽에 동영상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동영상. 이 동영상 메뉴를 클릭해서 지금까지 내가 올린 동영상, 동영상 리스트가 쫙 나오겠죠. 거기서 내가 그, 그 영상 중에서 저기, 엔딩, 마지막 부분에 영상을 추가할 영상을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통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 시리즈를 만들고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3번 시리즈 갈게요, 3번. 여기 파워포인트, 여기 보시면 파워포인트 3번 시리즈가 있죠? 3? 적어 놨죠? 그죠? 이 3번 시리즈 뒤에, 앞에 1, 2번이 붙고, 뒤에 4번, 5번이 붙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3번에 가서, 그죠? 3번을 클릭해서,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면 상관없어요. 어디를 누르든지 영상을 어떻게 편집할래 하고 화면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면 거기 오른쪽에 오른쪽 끝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렇게 최종 화면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죠. 그 최종 화면 이 최종 화면을 클릭. 최종 화면을 클릭요. 자, 최종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최종 화면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그렇게 들어가면 자, 이 영상의 최종 화면에 어떤 걸 추가하고 싶... 하고 나오는 거죠 제가 자, 어, 그 1번하고 2번을 추가를 해 놨어요 기존에요 그러면 뒤에 얘, 얘가 3번, 3번이니까 4번하고 5번을 추가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소 추가 버튼 눌러 가지고 만들기 만들기 눌러서요 자첫 번째 여기 최근 업로드 된 영상은 뭐냐면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그냥 업로드한 거를 무작위로 그냥 제일 마지막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제일 마지막 게요. 그리고 시청자에게 맞는 영상은 구글이 알아서, 유튜브가 알아서, 알아서 영상을 보여줄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 걸. 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여기 동영상 재생 목록 선택 즉내 걸을 선택하는 모드를 클릭해줘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어떤 영상을 올릴 건데 하고서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파워포인트 몇 번째 거, 네 번째 거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파워포인트 네 번째 영상을 찾아가지고 네 번째 여기 있네요. 아, 아니구나. 네 번째 영상이 네, 다섯 번째 영상이 여기 있고요. 네, 파워포인트 4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번째 영상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번째 영상 클릭하고 요소 만들기.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있는 걸 겹친다고 빨간색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겹치게 이렇게 옮겨가지 그죠? 이동시켜서 1 2 4 3는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5 그죠? 다섯 번까지 넘으겠죠. 똑같이 요소 추가 한번더 누르고 만들기. 자, 만들기 눌러 가지고요. 세 번째 거 그죠? 눌러 가지고 이번에는 5 그죠? 다섯 번째 그사전 되겠죠? 다섯 번째 거. 파워포인트 5가 여기 있네. 그죠? 보이죠, 그죠? 5를 클릭. 그리고 요소 만들기. 그러면 항상 요 위치에 먼저 들어와요. 어떻게 이거를 내가 꾹 눌러서 원하는지 옮기면 되겠죠. 그러면, 1, 2, 3이 재생되고 있는 거고, 4, 5. 그럼 총 다섯 개의 영상을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뭘할수 있겠어요? 들어가겠죠. 그래서 총네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네개이상못 집어넣고요. 똑같은 걸 영상을 집어넣을 때, 만약에 하나를 없애볼게요. 5번을 없애볼게요. 제가요. 5번을 취소하고, 아, 삭제하고요. 제가 요소 추가해서 다시 만들기 들어가서요 동전 제목 요서 이번에 기존에 추가한 걸 추가할 경우에 지네 번째 거 있죠 네 번째 거를 추가해서 요소 만들기를 하잖아요 메시지가 떠요 뭐라고 메시지가 뜨냐 그러면 동일한 영상을 홍보하는 회사가 여러 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이미 등록했다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딴거 등록해 그 얘기에요 여러분 이미 등록된 영상이니까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영상이 많다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이걸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많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 메시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등록한 게 아니면 들어가는데 등록한 거면은 아까처럼 그런 메시지를 띄워 준다고요 이미 있, 있는 영상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고 맨 마지막에 저장 보이세요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누르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상을 확인을 하려 그러면 확인을 하려 그러면 자 확인하려면은, 자, 채널로 가서요. 자기 채널 가보내 채널 가볼게요. 채널로 가서.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세 번째 영상,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세 번째 영상에다가 지금 현재 달았죠. 그죠? 다른 걸 확인하려 그러면, 세 번째 영상에 가서, 세 번째 영상에 가서요. 자, 파워포인트 세 번째 영상을 찾아야 되겠죠? 쭉 찾아볼게요. 내려가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 네, 세 번째 영상, 요죠 3, 리죠 3를 클릭하면, 음. 클릭하고, 20, 20초 남은 지점 네? 영상에서 한 20초 정도 남은 지점 있죠. 예영상에서 네, 어, 수업하고 수업 나온다고요. 번째 수업... 지금 내가 아까 금방 만들어놓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마지막에 나와서 선택을 할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올린 영상에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올린 영상에서 최종 화면을 추가하는 거고요. 추가하는 거고 유튜브를 업로드하다가 동영상을 업로드하다가 바로 이, 이익을 할수있어안 그러면 매번 올리고 난 다음에 또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유튜브로 올릴 때이걸이 작업을 할수 있어요 어드, 어디냐면 내가 내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요 자 내가 만약에요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업로드를 하, 하게 되면은요 거기 유튜브 업로드 할때 유튜브 업로드 할 때요 자 업로드 할때 저장 버튼 업로드 할때 네. 잠깐만요. 네. 이게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 뒤로뒤로 뒤로 가서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업로드할 때이죠. 업로드할 때 보면 은요면 나온다면 업로드할 때예요. 그죠? 업로드할 때이 화면에서 다음 버튼 누르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어, 다음 버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 최종화면 추가라는 버튼이 나온다고 여기에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지금 저는 하나 영상 들었기 때문에 이제 추정이 나오는데 기본 여러분들이 추가라고 여기 처음 등록하신 분들은 추가라고 보일거예요 추가라고요. 처음 여기 등록하신 분들은 추가라고 나와요. 여기를, 여기를 여러분들이 기를여 클릭을 하셔서 들어가게 되면 아까와 같은 최종화면을 추가하는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준다고 요 거기서 추가한 다음에 이되시 여기서 원하는 요소를 또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하는 거죠? 요소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요소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만들기 눌러가지고, 동영상 재생물을 선택해서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거 있죠? 요소 만들기 누르게 되면, 개가 뿅 하고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하고, 저장을 누르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돌아가게 하면, 아까 저장하는 화면은 그대로 다시 돌아가요. 업로드하는 화면으로요. 근데, 여기서 자, 주의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나오는 시간대를 내가 조정하고 싶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시간대를 조정하고 싶으면 아래쪽에 여기 보이세요? 여기? 예. 요기에 요 라인을 요렇게 요렇게 땡기고 움직이면 돼요. 요걸로 내가 요렇게 하면 좀더 거기 20초보다 좀 짧게 이렇게 재생을 나오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요. 보이세요? 요거요? 따로따로 서로 다르게 나오게 할수 있어요. 다르게. 서로 다르게 나오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 20초가 그래도 가장 좋아요. 왜? 보다가 선택할까 말까 고민할 시간 타이밍이 한 20초면 적당하거든요. 너무 짧으면 고민하다 사라져버리잖아요. 선택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알아서 잘, 여러분들이 잘 세팅하시면 되고, 요걸 저장하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돌아가기 버튼 보이세요? 이걸 클릭하면 아까 업로드하던 화면으로, 업로드하던 화면으로 싹 전환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환이 돼서 다시. 네. 자, 요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최종화면 끝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네, 어떻게 해요? 공개 누르고, 게시하면은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서 맨 마지막 화면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최종 엔딩 화면이 이제 추가되어 있는 상태로 나오는 거죠. 요렇게 여러분들이 최종화면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유튜브 영상에 최종화면 추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유튜브 스튜디오, 그죠? 유튜브 스튜디오에 가서 기존에 있는 영상을, 추가한 영상을 가지고 추가하는 방법을 해드린 거예요. 기존에 올린 영상을 가지고, 그죠? 두 번째는 내가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추가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업로드하시게 되면 은 최종화면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자.